반갑습니다. 여기는 신서울종합야구경기장, 신서울종합야구경기장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의 라이벌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바로 서울의 청룡! 그리고 부산의 거인들! 와 청룡! 청룡! 청룡 파이팅! 레이레이 청룡! 청룡! 어, 어? 우리쪽 자리는... 모두 청룡을 응원하네. 거인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 그야! 여기는 청룡 응원단 쪽 좌석이니까요. 응원하는 팀에 따라 좌석을 나눠놓았군. 팬들이 섞여 앉으면 서로 싸우게 될걸 염려한 것인가. 응원도 자리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하는 거야? 신기하네. 저번에 민수연이랑 갔을 땐 모두 거인을 응원해서... 나는 그냥 거인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 그건 부산이 거인의 홈그라운드라 그런 거지 하지만 이곳은 청룡의 홈그라운드 <웃음> 여기서도 거인을 응원할 수 있을까? 너, 너무해요 거인 팬을 청룡 좌석에 앉히다니 <웃음> 억울하면 형씨가 표를 구했어야죠 이 자리 구하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웃음> 민수연 엄청 분해 보여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면 안돼난 거인팬이야 거인파이팅 거인 <웃음> 어? 뭐 거인파이팅 에 여기서 거인을 응원하다니! 어이! 제정신이야! 저, 저기요 여러분! 진정하시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 민수연을 공격하려는 건가? 김철수! 당신도 그런 표정 지으면서 분위기 흉흉하게 만들지 마요! 거인... 응원하면 안 돼? 난 거인이 좋은데... 초론아가씨고 고인을 응원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나 거인 응원하고 싶어 안돼 그, 그렇다면 거, 거인 파이팅 그, 그래 사실은 나도 거인 팬이었어 거인 파이팅 간에 청룡 응원석이 거인 응원석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씨들 정신 차려요 우린 청룡팬이라고 이것이 미래의 힘인가 뭐, 뭔가 시작부터 혼란스러운 이 전개는 대체 청룡의 공격이 이어지는 구회말 2대3 상황에서 주자 말로 부스리 풀카운트 아,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줄 것인가? 흠, 이 공격의 성공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겠군 야구가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스포츠였을 줄이야 안타 한 번이면 역전할 수 있어 형씨들, 청룡의 힘을 보여주라고 자, 거인의 마무리 투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투구! 제발제발 이럴수가! 우중간! 길게 뻗어나갑니다! 그렇지! 으아! 홈런이야! 아직... 아직 모른다. 볼에 조금씩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게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이맛바람 뭔가 심상치 않다. 김철수의 말대로예요. 공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마 이대로 외야수에게 잡히는 건가? 펜스를 넘어갈 듯말 듯한 아슬아슬한 차고! 우익수가 달려갑니다! 거인, 힘내! 과연 이 승부의 행방은? 오,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그렇군. 덕분에 나도 야구에 흥미를 느끼게 된것 같다. 역시 이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군. 대박. 진짜 이렇게 흥미진진한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음, 나도 재미있었어. 경기 보면서 먹는 치킨도 맛있었고, 비록 거인은 또쥐고 말았지만 공이 외야수 글러브에 맞고 그대로 펜스를 넘어갈 줄이야. <웃음> 응? 어? 수연 형 씨가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또 졌어. 이번에도 또 졌어. 민수연 정신 차려라. 여기 네가 좋아하는 치킨이다. 또, 또 졌어. 이번에도. 치킨을 뼈째로 씹어 먹고 있어요. 치킨 슬레이어 민수연 씨예요. 괜찮아 민수연. 거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찾아올 거야. <웃음> 미래씨! 난리 났네. 아무튼 이제 철수 아저씨랑 꼬마언니는 누구를 응원할 거예요? 역시 오늘 같은 명승부에서 승리한 청룡을 응원하는 게 맞겠죠? 음, 그건 좀더 많은 경기를 보고 판단해도 될것 같군. 다음에도 다같이야구장와서 경기를 보는거예요 음.. 그때는 거인이 이거 거야거인파이팅 어? 이 시간에